안녕하세요 이지 쌤이에요 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진짜 거의 찜통더위 그 이상인 것 같아 아 지금 오늘은 여기는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 라는 곳입니다 대진대학교 라고 하는 곳에 어, 와 있는데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그냥 밖에 잠깐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강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사를 시작하게 된 얘기 포함, 강사가 되는 방법 뭐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요? 근데 강사가 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엔 대학을 다니면서 직장을 가긴 싫었어요. 직장을 가게 되면 나의 그음 정년, 나의 정년이라는 게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가야 하니까 어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언젠가는 밖에 나와야 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군가에게 소속되지 않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돈을 벌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택하게 됐죠 그런데 그 강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어, 24살 때 정도였나?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었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시작하려고 할 때쯤에 강사를 하려면 분명히 무엇인가 한 분야의 전문가야 하는, 하잖아요 는하그렇죠 전문가가 되려면 그 대학생 입장에서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수업과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 교수님께서 알려주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경험을 여러 가지 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택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래 차라리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하나라도 꾸준히 계속할 수밖에 없겠다 그 꾸준히 뭘 하느냐 글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어 무슨 영상을 찍거나 기사를 쓰거나 하는 내가, 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주제를 계속 계속 해나가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게 블로그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었던 게 유튜브 채널이죠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 계속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랑은 상관없이 연락이 오고 강의를 하게 되더라고요참 신기했어요 글을 올리기 시작한지 한 1년도 안돼서 이메일이 와서 강의를 갔다 왔죠 물론 그때쯤 강의는 거의 무료였습니다 무료 제가 돈을 받고 할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을 받아도 부담스러웠던 시기였죠 물론 받으면 좋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어느정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료로 다니기도 하고 불러주기만 하면 무조건 다 갔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어 거의 다 저한테는 이메일로 오던지 아니면 한번 갔었던 곳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온다던지 하는 그런 어 에이전트 뭐 업체를 끼지 않고 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서 이메일을 받고 이메일을 받고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연락하고, 그것에 맞춰서 제가 갈수 있는 곳에는 제가 알아서 가는 그런 형식인 거죠.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저의 전문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면 냐 강사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아어 강사가 되는 방법은 정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번째는 선천적 강사 두번째는 후천적 강사 인데 선천적 강사가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애초부터 강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천천히 천천히 준비했었던 사람, 강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전문성을 어느 한 분야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어,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음, 저 같은 타입. 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후부, 후천적 타입인데 그 후천적 타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가든지 아니면 어느 직장에 다니면서 본인만의 경험과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고 나온 뒤에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 어, 그 회사라든지 회사 같은 사,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 경험이 많으니까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강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강사가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그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다른 분들에게 조금씩 배워서 바로 내 경험을 써먹는 그런 강사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만약에 본인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뭐 강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많이 들고 있다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 정보를 나눠주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즐겁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나이가 대략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 3,4년간 꾸준하게 쌓아 나나가시다가 보면 은 분명히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셔도 좋고 이제 후천적으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는 나중에 10년 뒤에 회사에, 회사에서 퇴직하고 나서 아니면 은몇년 뒤에 나오고 나서 강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커리어라든지 지금부터 본인의 경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면 10년 뒤에 분명히 그 후에 분명히 강사를 할때그 소스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튼 어, 강사가 되는 방법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두가지 말고도 정말 다양하겠죠 꼭 강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싶다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면 뭐 강사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는 건 많은 것 같아요 뭐 교수가 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정말 여러가지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쯤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세상을 사는데 뭐 방법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방법이나 뭐 과정이나 뭐 전략 그런 게 필요할까요? 본인이 좋아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엔 분명히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가치와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좋아해 주는 팬들이라든지 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강의를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이지쌤이었습니다. 무더위 잘 피하시고요. 아, 뜨거워. 먼저 강의 가볼게요. 안녕!